이렇게 외국인들 너무 안 된다. 아, 왜? 아, 왜? 아, 왜? 아, 으 아, 왜? 아, 왜? 아, 왜? 아, 왜? 백과사라 t シ이ツと니を提供しておりました겠습니다